자, 오늘 쥐저비풍년 첫 번째 주인공은 송가인 씨가 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직접 나오셨는데 네. 가까이에서 이렇게 볼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잖아요. 네. 또 송가인 씨한테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객석에 네. 계신 가로수님 있잖아요, 예, 가로수님. 예, 예. 네, 네, 네. 그데 우리 가인님을 만나서 삶이 많이 달라지셨다고요? 그래요? 예, 예. 어떻게 달라지셨어요? 아, 저는... 응. 예전에 제가 좀큰 수술을 했어요 음. 좀암 수술을 받고 뭐 항암 치료도 하고 방사선도 하고 좀 병마를 많이 겪었는데요 네. 나았다고 하는데도 그늘 건강 염려증 내가 이러다 또 재발이 되면 어떡하나 그런 음. 늘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살았는데 우리 가수님 딱 만나면서부터 제 삶이 달라졌어요. 어머. 그런 걱정이 아예 없어졌고 행복하니까. 네, 행복하니까. 그리고 어, 저희 네. 또남편이 같이 동참을 해서 아, 이 하고 있세요 저희 부부가 같이 활동을 아, 하고 있어요. 아, 네. 네. 아뭐 네. 네. 아. 예, 제가 뭐 이것도 이제 직접 만들었지만은 이제 송가인 님 생일날 제가 그 목판에다가 이제 가인 님 노래 여덟 곡. 생일선물로 드렸는데 진짜 잘만으셨어요 그러면서 아드레달린이 저 밑에서부터 쭉 올라오면서 <웃음> 이게 정점을 달하잖아요 그러면 <웃음> 눈을 통해서 물로 나와요 땜이 <웃음> <웃음> 네, 터지는 거죠 그래서, 아, 네, 네, 그래서 예, 그게 눈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웃음> 가수님을 보거나 가수님 노래를 들으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가수님 그래서요 음. 몸 건강, 목 건강, 마음 건강 꼭 해주셔야 돼요. 저희가 뒤에서 항상 가슴님 뒤에 서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 아아아 어, 존재 자체로 고맙고 그냥 들었고 저는 약간 뭉클 뭉클한 부분도 있었어요. 네. 팬분들한테 한마디 좀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어, 사실 진짜 제가 이 자리까지 올라온 거는 진짜 팬분들 덕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웃음> 그래서 어 제가 그니까 뭐 무명이 길면 길고 짧은 짧았는데 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팬분들이 많아진 거는 진짜 어 여기 계신 여러분들 덕분이고 저로 인해서 제가 뭐라고 제 노래 들으시고 아픈데도 나으시고 어 진짜 여러분들 다니면서 힐링도 하시고 그런 모습들 보면 아 내가 그래도 노래를 포기하지 않고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들고 그냥 팬분들 보면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눈물이 나고 진짜 팬들 보면 팬분들 보면 더 힘이 나고 진짜 힘들다가도 진짜 기운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진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많은 분들에게 힐링을 주라고 보내주셨나 보다 생각을 해서 어,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말 죽기 전까지 노래 그만하기 전까지는 진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 보내고 싶고 언제나 좋은 노래로 여러분들께 힐링 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